유월 안녕하세요, 투리입니다. 우리가 또 이렇게 한복을 입고 여기 모인 이유가 뭘까요? 아, 왜 뭐야 왜, 왜 그래요, 공찬 씨? 면모 촬영 아닌가요? 아, 아, 그럴 그래.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같고, 그렇지. 자 감이 보이죠? 감이 뭐예요? 감자거든요. 감이요. 감자잖아요. 뭐 그새 뭐가 왔나 봐요. 네. 어, 어, 저기킥 배송인가요? 킥 어, 배송입니다. 어? 아, 어, 여기 킥인가 <웃음> 근데 왜 갑자기 토끼를 이렇게 그걸 토끼니까요? 열어봐요 예, 예, 열어보세요. 네, 열어보겠습니다. 뭐가 있는데요? 제가 일단 어, 꼭 편... 뭐야? 제가 네, 편... 편... <웃음> 나는 추석을 맞이해서 앨리스들을 위해 열심히 손편을 쪄서 자기가 전향하러 올라가고 있어. 었 근데 근데 갑자기 붉은 여왕이 나타나서 나를, 네, 나를 지하 던전 같은 곳에 가둬버렸습니다. 혹시 나 대신 손리들이 아주 맛있는 성편을 쪄줄 수 있을까? 방법은 간단. 간단해. 오케이 오케이. 좋아 피아가 있구나. 엑스밀을 그래, 는 거야. 그래. 간단하게 설명할 거야. 그 사이에 성편을 잘 만들면 그러니까. 된다. 그러니까 재료만 출발. 어떤 걸 넣는 취향이야 나는 달달한 거콩 같은 거 어, 있는데 그때 나는 생 중에 제일 싫은 게 콩떡! 그거 약간 견과류도 아니, 아니요. 아니콩 같은 거는 어, 어, 그때 나는 생변 나는 중에 나는안어가거기 어, 어, 그래. 그래. 초콜릿 자, 여러분들 는다몰습니다 다들 봤잖아요. 뭐가 걸릴지 몰라요. 그러니까 난 몰라요. 그냥 밀가루 와장쳐 받을 수도 있어요. 우리 그러니까 내가 뭔가 와사비는 무조건 있을 것 같아. 그렇게 된 곡은 그냥 렉스맨이 붉은 여왕의 일개미가 붉은 네. 여왕의 어, 네. 일개미야. 붉은 네. 여왕의 네. 일개미야. 두근여왕의 <웃음> <형이> 네. 일개미야. 맞아하 그것은 또 어떤 걸 골랐는지 어, 한번 아. 얘기해볼까요? 벽체가 골골랐을 <웃음> 것 같아요. 하시오. <웃음> 그리고 그래, 제키모 색깔, 색깔이 딱 판을 좋아할 것 같았어 오케이 오케이 형이패해가지고식 어, 자, 저! 밀가루! 형. 밀가루! 어. 형은 밤! 밤! 아, 다다 오고 있었어? 아. 있었어? 밤 속에 있었어 밤이야, 아한 세대! 뭐가? 그랬어, 그랬어, 그랬어 뭐가 걸었어 아니, 뭐가 걸어을뻔뭐걸었어 설탕? 설탕! 아, 설탕? 어, 아까 설탕 좋아한 데 내가. 쉬우 설탕 중요하지. 수빈이 뭐 골랐을 것 같아요? 고추기름이요. <웃음> <웃음> 수빈이 뭔가 그 약간 지금 그 엑스맨의 비운이 있어. 왜 갑자기 뭐라고 뭐. 썼어? <웃음> 아, 죽여! <아니면 웃음> 한세는 뭐 골랐을 것 같아요? 한세는 약간 적당한 거좀하 그냥, 음? 그냥 맛에 맞아. 가는 거좀 골랐을 것 같아요. 맛에 만한 어, 거. 다 맛에 가는 거. 다 맛에 가는 거. 사실 너무 약재로 해요. 홍목. 저는 저는 설탕. 설탕. 설탕. 나도 설탕. 나는 호두 호두 호두가 있을어 아, 두가 있어. 일단 사이사탕뭘골랐을거아어 호두 호두. 호두 호두. 사진이이설아이다 <두기>. 뭐, 있어. 다 드릴게요 오늘 세준 예이 어? 골은 예. 깨입니다 네, 네. 오, 잘했어. 오, 잘했어. 그냥 깨가 잘했어 깨가 송편에는 무조건 필요해서 잘했어 잘했어고 하는 아앤깨 병찬 이 골은 팥입니다팥잘했는 지금 하나도 안 맞췄네 아. 병찬이 팥 맞네 찬이 네, 골은 내가 진짜 자주 먹는 거밀 무슨 이게? 아 진짜. 형. <웃음> 어. 얘, 야얘 미쳤어, <웃음> 야. 와. <같이. 웃음> 어? 어, 너무 맛있겠다. 아이 미쳤나 봐. 야, 야밥 도둑이야 이거. 맞아 아야밥 도둑이야. 냄새 너무 세. 아. 야, 야 다음. 한채. 설탕. 소스. 일개미, 일개미가 혹시 있나요? 리 비슷하네 아나 근데 송편에 어.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놀라고 근데 밀가루가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요? 얜왜 아, 맛있다니까 아, 아, 아. 반죽이 안 되지 반죽이 안 되잖아 생식 어, 설탕? 밀가루 아니야 밀가루? 음. 수빈이 고른 반죽 아, 아, 아, 아니 근데 아. 이거 밀가루보다 밀가루, 밀가루 반죽을 많이 아, 안 골라서 아, 다행이긴 한데 그 속에 넣을 게 생각보다 너무... 아 근데 팥이랑 깨가 있어서 그같가괜 어. 아 아니야, 팥이다 이걸 섞고 밀가루 반죽에다 이걸 베이스를, 도료를 섞는 거야 말도 안 되는, 되는 소리야 <웃음> <소리도 안> 그러니까 <웃음> 요즘 유행하는 또 그런 거 있잖아 고른자야 형아, 어, 그렇게 만들면 돈 주고도 안 사먹어요 아, 네, 잠시만요, 저희 그러면은 이 재료들을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죠? 네, 저희 아! 본인이 뽑은 재료는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하나는 무조건 본인이 선택한 재료를 넣으셔야 되고요 아. 나머지 두 개는 마음대로 만들어요. 총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나야다서 만들어서 만들다야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야야들어서만야어자 만들어서 만들어서 나들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 아니 나는 정확하게 밀가루를 들어고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들가서 만들어서 만들어 야, 한대 걸어. 오!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<웃음> 아, 너무 한거 아니에요? 내 찌면은 쓰 같아서. 아, 야 뭐야? 이의가 방금 미션 승했대. 오 마이 갓이야? 한 아니야? 아니야? 아무것도 안 하는데. 이거. 아, 근데 이거는 아. 얘들아, 이렇게 만드는 거야, 할머니 보고 계시죠? 어, 저 진짜 맞아. 왜 이렇게 못생겼 할머니, 할머니가 대로 열심히 만들어왔지만 어, 이건 예쁘지 어. 않네요. 야, 야, 하지마, 아니 아 이건 그, 속을 막아야 안 커져. 그렇지, 저렇게 막아야 될 미래를. 안그면너티막 커져. 여기 조금 피흘려요그 잠깐만. 어잘 나왔네. 편이 저렇게 생겼네. 원래 모양이잖아. 편이 푹게 되지면 되게 예 예쁘고... 오. 맞아, 그, 옛날 도에연히 아니, 어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왜왜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어니 아니, 아 야! 야니 아니, 아 너지. 어서 니리니아해 봐. 니아 빨리 해, 빨리 해. 빨리 해. 아니 다 어떻게 피나 보고 있었어. 나이렇 망쳤으니까 어! 쟤 많이 더 어색해 어... 어... 어... 아니 귀여웠어 어... 쟤가 약간 귀여운 게 어색했어 어허... 방금 미션 드세요. 아안생구 네저희가또 네.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아, 선대상 게임을 해서 아 팀만 나요? 네 팀을 나눕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시케. 아 시케 그고 식혜 너무 먹고 싶지 않아요? 너무 좋죠. 너무 먹고 싶죠. 좋아요. 시케 너무 먹고 싶죠. 네 대대 치 아래 대대 치 아래. 오케이 잘놀습니다 동문서답이라는 게임이에요. 무슨 게임인지 아시나요? 말 그대로 동문서답인 것처럼 해경하면 뭐예요? 어, 메추를 메추를 메추를 넣고 이렇게 하면 먹고 거 만약에 1차 며칠 고고면 뭐예요?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문서다 부족하면은 아 이런 느낌이야 자 시작 자 엘리세게 한마디 배고프오가잘 되잖아 배고파가 되가지고찬양해가가지찬이해가지고 찬양해가지고 찬양해가지고 가지고찬양가가가 방로좀보래아오 어, 어, 어. 예. 오른쪽 사랑하기 하고 싶은 말. 일 플레이테이션 해지. 어, 어, 어, 이거 혼잣말이야, 어, 완전 말이야일 아, 플레이테이션 해지. 어, 어, 그래. 아니 그래. 근데 이거는 이게 차이점 어. 뭐냐. 나나 내일 플레이테이션 할 거야랑 혼자말로야아 어, 근데 이건, 이거 이건 질문이 이 질문이 애매하잖아요. 여기서 여기 할수 있는 말이다. 그래, 이건 인정이 스캐너 치면 되고 싶은 거 양말에 펌프 넣거 같아. 오.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개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어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응~ <뭐하네> 어, 어머니 아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. 아버지, 아버지. 아버지, 아아지아지 아버지, 지지지지 아버지. 지지 아버지, 아버지. 아버지, 아버지. 아지 아버지. 아버지, 지 그런 지 아버지. 지그버지 아버지, 지아아 이노통성이를 연기하는 거. 노통 저는 우리 탄이 계정 겠습니다찬이 휴대폰 바사함면 있는 제 점수를 알려드릴게요. 아 알겠습니다. 심호흡은. 우리에게서. 5대 3. 오! 가능성대 승인! 아그 차이가 근처 했나요 아니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되게... 다른 다르 심히있는데나 되게 열심히 같... 했 일단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아, 그 순서 정해주기. 네, 어. 그걸 한번 네. 얘기해볼까요 빠르게? 그럴까 1번, 2번! 2번! 2번. 3번 아 이번 3번 4번? 4번? 4번? 4번 4번 5번 1번 와 저거 저거 저나 왔다 저재좀 가져 와 저거 나타났어. 배달도 있을 고요배달 아니야. 맞 맞아 이거 우리가 렸어 2번 자 2번 <웃음> 아, 적당히 그냥 자먹볼게요 아, 네. 5번. 근데 이거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? 이 같았어. 어제만 겠네 형 야채 잘 먹잖아요 야 밑거릇만 먹고 깨야 깨다 깨다 아, 깨야? 맛있게? 어야너 아, 솔림은 좀 나아 나는 뭐가위 나는 이게 솔림 밭에 떠오르게야 깨야? 뭐야? 파시야 팥인데 팥인데 내가 먹은 줄엔 파시 없어 반중반해야 그럼 저 먹어볼게요 그 음. 이거 찬이 형이 만든 어. 야 고구마야. 고구마야. 고고구마 고구마야. 고구마야. 고마야고구야고야고구야고먹어야돼야 고구마야. 만이야야야야야야 응, 음. 깨 아니야? 그 내가 만든 거 같은데. 내가 만든 거 맞아. 아 불닭 소스. 불닭 소스야? 은은하게 맵다. 어은 은은 많이 했어. 괜찮아. 오우. 아그지 깨네. 아니야. 맛있어? 응. 응. 아내도 들었어. <웃음> 와사비? <웃음> 고추냉이. 아내 <안에 웃음> 와사비 들었어? 불닭 와사비. 고추냉이랑. 얼렸네. <웃음> <웃음> 고추네이랑... <웃음> <고추네. 웃음> <고추네. 웃음> 야 수준아 어때? 응? <웃음> <웃음> 야한번보내 진짜 알아? 그사 차차 한번 보내, 한번 보내. 매워, 한 바보레, 한 방울, <웃음> 매워? 숨을 <우리> 보시겠어야 <20번씩> <웃음> 빨리, 빨리 빨리 마셔, 빨리 마셔. 이 이것도 마셔, 이것도 마셔. 자심한 네, 잘 먹었습니다. 아 어쨌든요전 먹어보니까. 아 <웃음> 냄새야, 어, 냄새. 이제 여기까지. 속살 먹으면서 먹어보면서. 네. 제일 당연한 맛이었어요. 당연했다. 아, 아 정말 <웃음> 최고의 성편을 만들어준 한사태. 네. 자 박수. 아대 말씀. 맛. 너한테 최고였어. 저는 뭐셨어요? 어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서 너 기분 좋고요. 네. 또 제가 만든 걸또 이렇게 수빈이가 기쁘게 먹어주니까. 훠 어, <웃음> 사실 <웃음> 너무 너무 뿌듯하고. 음. 음. 다음에 또꼭 이런 자리가 한번더뵙겠습고작성편의 아, 아, 맛이 제짜 궁금해서. 나는 그래도 다행히 약한 걸 먹어도 다행이고 그래도 맛있었어요, 제, 네, 제일 센 거를 세 종이 먹어줘가지고 음. 맛이 너무 좋았네요. 음, 코로나가 나왔을 때였자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야 우리 대망의 스피닝. 네. 네, 추석 날 즐겁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학교에 꽂혀있는 게송편이잖아요 네, 이제 찬열이 될거예요 <웃음> 오늘 옷도 더 세게 희빨리 입 어, <웃음> 진짜 그러네. <어렵네. 웃음> 두려브누군지 <웃음> 뭐 투표해보도록 합시다 i n g 같 o say, I'm going 손가락 a 정 I'm going 바로 say, i 나 g o 모르겠어 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이 a y I'm going to say, i 찬이 형이야 찬이 이야아 찬이 형이야 바꾸 기회를 한번 드리겠지 허 그래? 어, 찬이 형! 아, 찬이 형! 아, 찬이 형으로 할게요 찬이 형? 어, 어, 허 찬이 형! 허 찬이 형! 아, 네. <웃음> 아, 아, 아,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그 재료 선택이 됐을 때고추냉이랑 불닭소 두개가좀 이상하잖아요 아, 그래 그래 그래 그아 근데 다 찬이 형도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믿어봐 얘는 충분히 불닭 같은 거 고를 수 있는 애야 근데 얘는 얘가 와서 그 고추냉이를 골랐을까? 나 고추냉이 근데 고추냉이 말이야? 좋아하잖아요 나집에나 고추냉이 두박 가지 사놨어 나나 찬이 형 고추냉이 고향을 진짜 많이 봤 원래 그랬잖아형이아 그러면 은 아, 그 여기서 힌트 하나만 줘요 그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불려부가 미션이 뭘 했는지 모르니 아, 아, 이런 미션을 했었다 아불려부의 미션은 오! 알려주시는 거예요? 나이스 네? 하나만 얘기해 토끼기를 했습니다 오! 어? 얘네 야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 하니! 하니 형! 어 반이 반이 할때아니었 아니야 아니 했어 아니 멘 하긴 했던 것 멘초 했어 이런 이런 분들 촬영 촬 멘출일 아 근데 내가 그 아, 했을 때는 소리가 그그그그아 그래 네가 그 아니야 아니야 근데 미션니까 그 시간 그 시간마다 냉이었 자리 지 마라 오늘 오늘 오늘 아니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아 오늘 오 오늘 오 오늘 오오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오 알람 소리가 안 났어 수빈이 지금 거이이 <웃음> 아, <목소리도> 뭐, 그래. 아나거 이거, 이그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, 한 씨는 불려부가 아니, 아니죠. 아닙니다. 와! 아 한철이라니까. 멍청한 놈들. 내가 처치분도 몇번 얘기했어. 누구지? 와, 맞아카가야 아, 뭐, 불려부가 누구예요? 아. 붉은 누구예요? 여왕의 부하는 하여... 야, 얘뚝어와주얘구예빈입니다 아, 아. 와! 빈이야 와 뭐예요? 아, 아, 스탬세트인가? 아초코바이야 아, 와사비 세트. <웃음> 아, 다른데? 아, 아, 아, 아, 아 그럼 설마 아, 처음에. 아 진짜 이스터. 토끼 똑지가 하나 더 왔어요. 어? 어 뭐야? 어. 너. Just... 세상에 수빈이에게 빙의된 거였구나. 수빈이에게 빙의한 이유가 뭐? 뭐야? 올해 <웃음> 인기는 좀 있는 데다 <웃음> 오늘까지 뛰어나서였다고? 어쩜 그리 잘 아는 건데, 무튼 옛다 덕 먹어라. 덕 먹고 우리 수빈이 좀 나줘. 알겠지? 그리고 여기서 비하인드를 하나 얘기해서는 사실 찬이 형 그런 거는 고추냉이가 아니었어요. 뭐을로 있었죠, 원래? 고추냉이. 어? 문자로? 포스 <웃음> 나왔잖아요. 네, 포스 나왔습니다. 네, 버스 찬이 형을 고추냉이 재료로 바꾸겠는데 다 이미 고추냉이를 <웃음> 몰랐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주 대박 터졌다! 키즈입니다 대박 터졌다! 지금 주세요! 자, 우리 고생한 빅토니들 위해 토끼가 선물을... 아 자, 저, 네, 여러분들 추석 상가위 어, 풍성하고 행복한 상가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네, 지금까지! 행복하셨습니다! 네, 행복하세요!